이전에 이제 저희 멤버, 형들하고, 한세가 먼저 찍었던 주얼리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여가지고, 이쁘게 입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분위기 보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약간 시크 같은 느낌? 힘 많이 푼 표정이나 뭐 이런 모션을 좀 많이 취해야 되는 컨셉인 것 같아요. 생카를 찍는데 굉장히 고통받아요. 어떻게 찍어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지 잘 나오는지 하면서. 예. 찍어도 찍어도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안녕! 어쨌든 제첫 번째 촬영이고첫 음. 번째 촬영이 개인컷 촬영이 끝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마시를지막촬영까지 재밌게 시를 하지 않정 낚시를 하고 낚시를 하지 하지 않고, 낚시 하지 않고, 하지 않고, 낚시를 하지 않고, 낚지 해준 팀차수비대 아,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아, 네, 오늘 주 차장을 통해서 네. 우리 에리스 여러분께 네, 팔찌를 네, 네, 준비했잖아요. 네두명 지금 목걸이 만들 것 같은데 세다 예. 네, 팔찌를 만들어보자. 네네 그렇죠. 뭔가 저는 뭔가 그래도 간편하게 그나 만든게 네. 간편할 수 있는 팔찌 생각이 뭐 네. 근데 이, 지금 좀다 달라요. 오늘 뭔가 저눈고 저는 이렇게 그냥 링식으로 만들었는데 네. 여기는 뭐라 이건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거는 좀 약간 음. 저는 이제 겨울을 또 좋아해가지고 좀 약간 겨울을 사진하려고 그 어떤 결정체 아이 결정체 모양을 네. 뭐 해가지고 네. 네. 약간 되게 그냥 좀 심플하게 음. 했습니다. 네, 네. 수비는 일단은 저는 레이어드 팔찌를 하고 싶었어요. 레이어드 레이어드 팔찌 약간 무심한 듯 포인트 있는 이런 그런 그런 팔찌, 저팔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도 근데 이런 약간 다른 토미즈와 이 포인트들 있는 팔치들을 저희 멤버들 했으니까 이런 끼서도 빅턴 에스 캡슐 플라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빅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